음? 눈치챙겨 그냥 눈치 보지 마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됩니다 어? 취향은 사바사잖아? 취준부탁 살면 돼요. 네. 부정적인 사람들은 도움이 안 돼요 네. 긍정적인 에너지로 긍정적인 사람들과 얘기하세요 자신감 자신감은 자신한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직 발견을 못하신 거예요 그냥 거울을 보고 난할수 있다 나는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 자신을 믿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됩니다. 처음은 다들 힘들고 실수도 많아요 하지만 그 실수와 그 힘듦이 결국엔 꽃을 피울 날이 올 겁니다